어, 너도 똑같은데 나중에 이게 나올 거야. 자 상체 숙이세요. <웃음> 골룸이 돼. 고개 고개 숙이세요. 어, 상체가 이렇게 숙여지는 건데 이렇게 하면 시선이 기울잖아. 그러니까 숙여졌다고 착각을 하는 거야. 눈가리 이 있어. 그렇지. 그런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해 아마 너도 오늘 비디오에 하나쯤은 담길 거야. <웃음> 안 담겼으면 좋겠는데. 자, 등피고 어, 자, 우리 골룸은 되지 말자 왼발만 이거 신어봐 골프가 있고 없고의 차이를 느껴보라고 어, 자, 11점 만든 상태에서 자, 등피고 어, 자, 우리 골룸은 되지 말자 자, 코어 근육으로 잡아준 상태에서 가슴 근육으로 몸 회전 반대쪽으로 허벅지 근육까지 같이 회전 왼 다리의 느낌이 좀 다르지? 발이 안 돌아가 그치? 왼 다리가 확실하게 잡혀주지 접지력이 엄청 좋아지지 미끌리지 않으니까 축이 더잘 잡히니까 공을 더 나중에 힘 있게 칠때 몸이 틀어지지 않는데 도와주는 거야. 이래서 골퍼가 중요해. 음. 응. 뭔가 느낌은 팔이 막 이렇게 돌아가야 될것 같아. 그렇지. 절대 안 돼, 그러면은. 잡 잡고 받치고 움직 응. 그립 좋네. 자그 상태에서 양발은 11자 어깨 넓이 몸은 완전 일자로 핀 상태에서 양팔은 몸 앞에 모아두고 자그 상태로 배꼽 인사하듯이 체중 앞으로 쏠리고 무릎으로 밸런스 그렇지 자그 상태에서 코어로 몸 잡아주고 가슴 근육으로 회전 코어 근육 이용해서 회전 그렇지 지금처럼 나쁘지 않았어 뒤쪽으로 갈 때는 아주 좋아 근데 앞쪽으로 올때 위쪽 근육과 아래쪽 근육을 같이 써줘야 되는데 코어를 중심 쪽으로 코어 위, 코어 아래가 다 같이 쓰여야 되는데 코어 위는 굉장히 많이 쓰이는데 아래쪽의 움직임이 너무 적어 음... 응.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아 배만 신경 쓰고 있어 응. 코어로 중심축을 잡아주는 상태에서 뒤로 갔다가 같이 움직여주는 거야 코어 아래쪽까지 아... 이렇게 응. 오케이. 다시 한번 해보자 오케이, 오케이. 자쭉 갔다가 그대로 지나갈게요 선생님 아... 아... 선생님, <웃음> 다리가 무너지죠? 아, 어? 우리가 하고 있는 자세의 올바른 예시는, 자, 코어 근육으로 몸을 자아 봐준 상태에서 가슴 근육으로 몸을 돌려줘요. 자, 그 상태에서 코어 근육을 이용해서 코어의 위쪽과 아래쪽을 전부 다 돌려줘요. 그때 지금처럼 왼다리가 딱 버텨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빠르게 돌릴 생각에 그대로 예. 지나갈게요. 선생님? 단박에 나... 얘는. 아, 그래서 버텨야 된다네, 이거. 그렇지. 그래서 골프화가 중요하다는 거야. 아, 어쩐지. 돌아가더라 고이게 막. <웃음> 이거 막 이렇게 들어가더라.